로마서 2장이 본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어 말을 하죠. 이 전에는 이제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얘기하고 어그 이전에 이제 로마서 머릿말 서론에서는 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를 나타내기 전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대망했던 의의가 뭔가 하는 것을 또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가 그리토인 것을 말합니다. 그 그리토 안에서 이제, 아다만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그, 그리토와 <웃음> 연합돼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와 연합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연합된 자가,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사람의 성향에 영향을 받아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웃음> 그 의의를 그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웃음> 그 부르심에서부터 어 영화로운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는데 죄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죄를 대해야 했던가 생각을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의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로 말미 암아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고 죄를 벗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출발점이, 출발점이 다르면요, 이제 칼빈주의자가 되고, 알미니안, 알미니,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이 완전히 갈립니다. 돌신조 저, 돌토 회의 때, 그때, 그, 알미니 안에 그, 사상들이 이단으로 종조해 됐지 않아요? 성경적 사상은 철저히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도 어설픈 죄인이 아니고, 새카만 죄인이에요. 새카만 죄인.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지러져서,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이제, 죄, 그, 그 다음에 죄의 경중을 따질 때, 그게 의미가 있게 돼요. 그,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항상, 아까 그, 뭐, 스크류 테이프 얘기도 했지만, 비이기주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지, 내가 더희생하는니 네가 더저 나보다는 더 못했는지, 이거 갖고 싸우고 또더 그게 뭡니까? 그거는 결국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알, 알아서 이제 더 섬기는 자세가 되고, 더 어, 나, 낮은 자세로 들어가게 되죠. 죄를 많이 깨닫는 게 그게 자기의 의의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깨닫는 거는 더 섬기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그, 그, 아무튼 그런 토대 위에서 그 이제, 그, 자라해 보려고 하는데, 그, 실수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우상숭배자가 되고 아주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복습을 하고 또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1문에서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파생된 해악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파생된 해악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고 했죠. 음. 첫째는 죄범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 둘째는, 그, <웃음> 죄를 당한 사람, 죄, 죄, 이제, 죄를 당한 사람들 입지 않습 예. 예. 그리고 셋째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 예? 예. 고 그 본질과 특성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랬고 그리고 네째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게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한 당사자와 관련된 것도 네 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첫째는 나이. 네? 나이가 어리냐 뭐 많으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그, 윤진이가 짓는 죄하고, 윤진이가 가령 욕을 했다고 하면, 그, 그, 그 욕의, 그, 죄의 무게하고, 여기 제가 욕한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잖아. 예? 그런 차,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고. 또, 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경험, 우리 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숱한 경험이 있는데, 죄를 짓는 경우. 이제, 갓 은혜를 누리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그런 사람의 죄에 경중하고 다르 기, 따져볼 때, 무게를 따져볼 때, 그 오래 믿은, 그 오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더 큰, 큰 거예요. 그건 뭐, 나이하고도 또, 또 다른 측면인데, 이거는, <웃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웃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 은사, 직임과 관련해갖고, 아, 그 죄의 경중이 다르다. <웃음> 그러니까, 뭐, 이제, 각 저기,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저기, 뭐 은사를 받아서, 어, 그큰 직임을,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다윗의 경우에서 봤잖아요. 그전에는 경험과 은혜는 솔로몬의 경우로 봤고, 다윗, 다윗이 바세바 범, 범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숱한 고비를 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붙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참 엄청난 그 집안에,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진짜 그 죄의 경중으로 따져가지고 그 심판하자면 그 지옥에 그냥 아랫목으로 들어갈 만한 죄, 죄인데 죄 이미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자신의 그 새카만 죄를 인정하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에서 그 차이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하고 뭐 베드로가 서로 갈라지는 것도 그런 원인, 그런 요인이 있는. 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서로 비교 대상이 된다면 되겠죠. 예? 음. 그런 경우는 될수 있어도 가론 유다하고 뭐 베드로하고 견줄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소명, 그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부가해서 그그 나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조금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웃음> 똑같은 종류의 죄라도 죄 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가령 죄 범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이 무거운 가 달게 그가 범한 죄가 나이 어린 사람이 범한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제, 우리는 제 5계명의 정신위에서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인데 이 사실은 대위림 문답 127문에서 배운 대로 부모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127문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려야 할 공경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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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 아래 사람이 윗 사람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부모가 악해도 자식이 그 악의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늘의 속성으로 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 사람의 속성을 발휘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야 그리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랫사람들로 윗사람에게 공경을 드리라 하신 것은 윗사람에게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가닭에 나이가 한살더 먹으면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이치로 나의 많은 사람이 범하는 죄는 나의 어린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가장 수직의 정점에 계신 분이 가장 존경을 받은 수직적 관계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어, 이 가장 낮은 죄를 범해서 가장 낮은 땅에 처해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요. 근데 수평적 관계를 혁명적으로 이루지 않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는 걸로 그 일을 했어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그걸 지, 지신 거예요. 완벽한 본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그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셔서 그, 그 내용들을 믿는자 가운데 깨우치시는데 그,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수직적 양육 강식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그, 상응하의 관계 있잖아요. 그걸 혁명적으로 깨부시는 게 아니고, 수직 관계를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존경을, 존경할 자를 존경하죠. 이게, 마음은 동등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평적 관계를 맺었으니까, 뭐, 도치니 개친이다, 뭐, 똑같다. 그래갖고 함부로 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서. 오히려, 그, 부모의 권세, 선생의 권세, 또, 뭐, 이제, 이 세, 세상의 윗권세, 교회의 권세, 뭐, 다 하나님이 그 수직적 관계를 한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만 그 수직적 관계의 높이에서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이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실은 외부에서는 대접받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걸 그게 없으면 사회가 성립이 안 되죠. 예? 요 요즘 뭐 저기 그뭐 페미니즘 페미니즘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뭐 양궁 선수 뭐 누구 안산 한산, 안산이 뭐그 페미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즉 그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다 세상 세상 사회. 이 말아, 말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직적 관계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그리고 수평적 관계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걸 믿지만 그 질서, 교회적 질서, 가정적 질서, 사회적 질서 국가적 질서 이 질서 속에서는 높일자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나간. 그래도 사실 빌레몬소에도 그런 나오지만 그 노예가 됐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과 막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예?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대우하라고 하지만 그 관계를 그냥 형제로 똑같이 해. 이렇게 안 했어요, 강제적으로. 내가 책임질게, 이제. 그, 그, 오네시모의 그, 빚을 사도 바울이 다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라고라고 다 똑같아. 뭐 밥을지 마. 뭐 나이 먹든 나이 먹지 나이 죽든 뭐 권세가 있든 없든 다 똑같아. 예, 그러면 예, 진짜 진짜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 그. 그러면 그, 누구한테 대우받을 생각도 말아야지. 예? 이제 그게 이제 죄인들이 특징이 다, 윗사람하고는 맞먹으려고 그러고, 아래 사람한테는 존경받으려고. <웃음> 그게 죄인, 죄인들 특징이 그래. 남편한테는 그, 저기, 동질이라고 그러고, 이제, <웃음> 이제 그런다니까요. 아 그,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존중할 거는 존중해야 돼. 예, 저기, 수은 씨, 주례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존중은 언어부터 되는 겁니다, 사실. 언어. 어,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갖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더, 그게 이제, 유교적인 그런, 계층적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언어가 아니고요. 전국의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를.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니까 난 그대로 보복해줘야지. 그래갖고, 너 나한테 막말했지? 나도 너한테 막말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래 사람들로 윗사람에게 공경을 드리라 하신 것은 윗사람에게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살더 먹으면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 같은 이치로 나의 많은 사람이 범하는 죄는 나의 어린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이니다 마찬가지로 죄 범한 사람이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진 경우에 그가 범한 죄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범한 죄보다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봤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서 은혜 받은 사실에 도취하여 마음이 높아진다든가 마음이 해이해지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사매 하나님이 구원 다 해줬어. 난. 그런데 자기는 질서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값싼 스스로 값싸게 만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고백은 참된 것이 아니. 아무리 뭐 이신칭의를 얘기해도요 그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건그 완전한 행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고 흉내내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여전히 냄새나는 거지만, 주님은 그리토를 통해서 그걸 받으시고, 흠없는 것처럼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않으면, 그 앞에 거룩하게 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야너 의인이야 하고 딱 맞박에 붙이고 다니라고 완장을 두르고 다르라고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살게 한 거거든요. 그런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뭐 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도 흠이 있어봐요. 가치는 뭐툭 떨어지는 거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흠이 있어봐요. 같이 권위가 다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더 물어보는 거요 있는,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고. 예? 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있는 자는 아주 그 위에 더 부여해지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의 죄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경우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빼앗겨서 기지빼앗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만 솔로몬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지엄하신 경고를 멸시하였습니다. 세상 문화로 쩌든, 그런 이 우상 문화로 쩌든 여자들과 새기면서, 그, 그걸 후비, 후비, 음. 빈장으로, 예? 그, 그 두리이면서 뭐, 무려 천명 안에요 칠백 명, 삼백 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복, 여러 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대체로 특별히 범하기 쉬운 그런 죄가 있는데 다른 죄도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만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돈에 민감한 집안이 있구요. 어떤 집은 정욕에 아주 민감한 집안. 그런 대로 아주 길이 난 집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이것도 저것도 다 건강. 이거 하나. 오로지 건강 하나에 목을 매. 돈 하나에 목을 매. 예? 명예. 명예, 어떻게든지 명예. 그게, 그각 사람의 죄의 성향이 다른 게 그래요. 그각 가정도 그렇고요.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예? 그 집안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그 그런 걸, 그, 우리가 자신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집안에서 컸나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부모 그전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뭐 탓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또그그 그 죄가 또그 유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그냥 그게 좋아요, 그냥. 그거 그 아버지가 했던 거 엄마가 어, 어머니가 했던 거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알면 그걸 더 주의해야지. 우리 집안의 죄를 더잘 알면. 음. 이건, 이게 사실 우리 몸도 잘 모르고, 우리 정신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 이 나이 먹도록 그, 뭐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인생은 자꾸 정리할 때가 오는데, 아는 게,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뭐, 공부해 보면, 공부해 볼수록, 진짜, 어, 각 분야의 마니아들은 다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있고, 아는 게 없어요.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잘 모를 때는 세상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그냥, 뭐, 기호지세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허풍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잘 알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는, 그런 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의 언어, 그 집안의 문화, 그런 걸 고쳐가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 집, 그 집안이 그런거 탓하고 원망 할게 아니라 그걸 고쳐 가야지 하늘의 걸로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생겼다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공위를 얼마나 훼손하는지를 생각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오를 것입니다. 집안, 우리 내가 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 죄를 짓네. 하고, 그러게, 그냥 그렇게 말게 아니고요. <웃음> 셋째로 소명이나 은사나 아, 지위, 나직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죄에 범하면 그 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범한 죄 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내가, 내게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감사의 심정과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그 자랑,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이 생기고 이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죄를 정리하지 않고, 예? 존재에서 사역에서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이웃을 기만하는 거예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범한 사람과 관련된, 파생된, 아, 세 번째. 조금 더, 이제, 이 소명, 은사, 직분 위치, 조금 더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음, 소명의 항목 아래, 고린도 전서 5장의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잘 알고 계시듯 고린도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계모와 동치만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근친상간 이거 근친상관도 아니죠.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거니까 바울사소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성경 말씀이나 역사 기록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음란한 이방인들도 고린도 교인과 같은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나 귀족들이 심히 음난했고 고린도도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만 그런 시대에도 용인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레유기 18장 20장에서는 이런 죄를 여호와 앞에 가증한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돈무지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가증한 죄는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둘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예, 하나님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의 관계로 되버리면요, 그 생활의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탐욕, 정욕적인 그,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을 성소처럼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이셔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한 자들을 내 토에 쳤는데 거기서 어또어 이스라엘이 그런 동일한 범죄를 취해서 어 토에 내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이,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다.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그, 그, 내가 조금 잘한다고 뭐, 그, 그 죄인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다 하는 거죠. 무슨 일도, 도둑질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고 구원받았다.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예? 네? 네. <웃음>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으로, 누룩 없는..." 어, 떡으로 하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표현은 <웃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나라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이 누룩이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내용이에요. 누룩이라고 다.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 누룩같이 퍼져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이 말이죠. 확 저기 전 세계를 둘러싸게 하는 해야 할 일이죠. 네? 새 누룩이 돼가지고. 근데 옛 묵은 누룩은 버,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옛 사람의 성향은 철저히 벗어 버려야 돼. 그런 것은, 그러니까 누룩의 성향이 있잖아요. 누룩의 성향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죄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전에 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던 그런 몸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습관의 총합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 그 사람의 언어의 총합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시간의 총합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물질 씀의 총합이 그 사람이, 그, 똑같아요. 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나가는 시간, 물질, 또 건강, 그걸 어떻게, 이전, 몇 사람일 때 쓰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쓰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것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애가 있든 뭐 가난하든 뭐 무슨 배우지 못했던 지위가 없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 중심이 이전의 성향이 아닌 새 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는, 저는 죄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증험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행복과그 사람이에요. 더욱이 사도는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합니다. 우리 생명, 호흡,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특별 소유입니다. 우리 각각이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소유를 삼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합니다만 특별한 사명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어,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뜻에 쓰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서로를 그렇게 고귀하게 대해야 할지라도. 열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열개 중에서 두 개가 선한 것이 나오고, 세계가 선한 곳이 나오는 얼마나 그 칭찬해 주고 축하해 줄 일입니까? 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그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이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죄를 덜 범했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더, 더잘 섬기니, 뭐, 너는 나 따라올려면 아직 멀어,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 아홉 시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더 영광스러운 걸로 일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이 일했다고 오후, 다섯 시에 온 사람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말건 알미니아네. 그게 아미니아 <웃음> 비슷하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죄를 지으면 특별히 비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자기들도 죄 지은 주제에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이 죄 짓면서 어떻게 비난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취하고서 죄 짓는 생활을 회개해야 옳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방받는 그것을 슬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자가 믿지 않니 하는 사람과 같이 심지어 그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세군이 뭐 신학이 뭐 어떻다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구세군은 군인, 군인 복장을 하고 다녀. 그 사람들 굉장히 행동조심합니다. 그 복장 때문에. 그 복장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장이 안 드러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해. 누가 안 보면 막 말하고, 예? 막, 어, 상소리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래, 그, 오히려 이제, 그, 아까 유대인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이자에나예 아무도 안 봐도 자기 스스로 필터링을 해야지야. 천국 언어로 필터링을 해, 천국 행위로, 천국 말로, 예 천국의 덕으로 필터링을 해. 근데 그게 그게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지난 주에도 어떤 저, 저, 저, 저 안수 집사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부 간에 그 비이기주의 싸움을 한다는 비이기주의 싸움 내가 더 많이 헌신해서 이 집안을 세웠다 네, 그걸로 싸운다는 거. 절대 싸우지 말고 당신이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라고. 그래야 싸움이 끝난다고. 그그것 때문에 각방 쓰고, 이제 서로 고만살 생각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희생했다고 <웃음> 하고, 그, 그, 그 안수 집사 집안이 내가 더이 집안 세우는데 더 공이 있다고. 나도 밥안 먹을 거안 먹어가면서 입을 거안 입어가면서 어, 밤잠 안 자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에? 왜 그걸 인정하라고 무시하냐고? 이걸로 싸워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각방 속으로 그러면 안되죠. 신자가 오히려 누가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열배 악한 사람이라고 네. 나 사실 잘한게 없다고 이렇게 해야 싸움이 끝나고 그게 사실이 그렇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태도로 늘. 사랑가는그 겸손한 태도. 누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요. 하나님이 심무이가그 뭐 다윗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해. 나 내가 누군데 날 건드려? 예? 백전노장이. <웃음>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백전노장으로 싸워셔도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낮아져야지. <웃음> 겸비한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웃음> 그, 그내 의의를 세우면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더 많이 받았다고 더 자기 의의를 세우면 그건 안 되는 거 누가 복음 12장 47절로 48절로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것이니 예? 어떤 사람 IQ 뭐뭐0 1사0 키고 어떤 사람 IQ 100, 100%으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 그다 그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법칙 속에 돌아가는 속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100, 100, IQ 100짜리가 하는 것보다 IQ 140짜리가 하는 게더 많아야 되죠. 그런데 IQ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이제 알미니안 같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안 하면 더 많이 맞을 것이에요. 시대의 풍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때, 시대가 어떻게 되겠는지, 시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교회 신자, 교회와 신자는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많이 받은 자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 IRC 그, 그 문제를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얘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다른 교회는 신자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리토의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해도, 전해도, 전해도, 전해도 주시고 미약한 우리지만 그 전파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은혜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교훈을 풍부하게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갈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의 도전에 맞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았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자만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욱 마음을 존절히 하여서 행동 따위를 아주 알맞게 절제하는 데가 있게 아주 행동도 따라가는 거죠.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서 자태를 계속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고 살아야 한. 그게 뭐예요? 딱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리토의 창조하시 자의 형상을 쫓아 그 그리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고요, 속성을 드러내요, 그 인격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두 가지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딱두 가지거든 그게. <웃음> <웃음> <웃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무 아닙니까? 이 신성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21세기 한국당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두신 게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갖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함이 없으면 그분이 말했던 그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이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차대한 사명을 입고서 일시적인 평안에 주지않는다든지그 결과 마음이 해이해져서 이 좁은 세계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한다면 주님께서 많은, 많이, 어, 많이 받은 우리를 틀림없이 크게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출발한던 처음부터 선지자적인 시대 사명을 행하는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 배도하는 시대에 주님의 몸답게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고 주님의 지체들답게 이 어두운 시대의 도전에 맞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그리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지 아니한다면 주님에게서 큰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이게 2012년도에 된 강설이잖아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지금 뭐 사실 더 찢어진 상태죠. 우리 교회, IRC도 그렇고 IRPC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거 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살때 자랑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의미가. 진짜 그리도의 품위를 안, 안 나타내는 교회 참 비참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사람의 경우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의 경우 이게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거를 그그 <웃음> 그 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살지 않은 걸로 인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나 세우고 자기네들이나 높이려고 하고 에? 다른 사람이나 판단이나 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안 살고 이게 유대인의 죄를 피할 이런 경우는 죄가 더큰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나라 없이 지금,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사다, 그, 그, 어, 그 요새에서 말이지, 해롯 그, 여로 불풍전, 마사다 요새에서 거의 다진멸당 그리고 그냥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 많은 인원을 그그 그 생육하고 번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차세계대전때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더 이상의 죄를 받을 만한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우리도 지금 이런, 뭐,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인데, 누려야 되는 존재들인데, 고작 자기 인생 하나 그냥 어떻게 전염병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면, 그건, 이건 참 비참해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